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집에 왔더니 이렇게 스파오 옷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스파오가서 옷을 좀 사오셨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파오 옷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옷을 코디하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이 옷인데요 엠보싱 긴팔티라는 옷이에요 이 가격은 39,900원이고 사이즈는 95에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보면 재질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 재질이 뭔가 약간 가을 나타낸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고 올게요. 이렇게 핏도 적당하게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고 어, 무늬도 괜찮고 굉장히 가을이랑 적합한 것 같습니다. 가로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서 무난하고 가을에 입기에 딱 적합한 색깔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바지 색깔을 베이지색으로 맞춰서 뭔가 가을에 적합한 느낌을 한번 내봤어요 다음 소개시켜 드릴 옷은 이 옷입니다 이 옷이고 이 옷은 빅 스트라이프 티셔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는 노란색깔로 샀어요 이 옷이 약간 꿀벌같은 느낌을 주셔 한번 입고 오겠습니다 네, 이옷 사이즈는 L 사이즈고 2 9,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입으니까 뭔가 볼이 된느낌이에요이옷 같은 경우도 색깔이 노란색이고 노란색과 남색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옷은 베이지 색깔이나 검은색이나 다 괜찮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색깔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네요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란색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를 준비해봤어요 이 셔츠는 박스핏 스트라이프 옥스포드 셔츠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한번 그냥 여기 위에 입어볼게요 이게 포장지를 뜯은지 얼마 안돼서 옷에 주름이 좀 잡혀있긴 한데 음, 택도 아직 안 뗐습니다 바로 한번 입어보죠.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고요. 네. 가격은 29,9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노란 색깔이 제 피부톤이랑도 비슷하고 제 머리가 갈색이어서 노란 색깔 계통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신샷도 한번 보죠 이것도 보시면 베이지 색깔이랑 코디했을 때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요즘 노란색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어머니가 알고 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핏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추를 풀고 코디해도 되고 이렇게 단추를 묶어서 코디를 해도 됩니다 어 여기서 조금 더 해가지고 제가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옷두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예쁜 것 같아서 구매한 옷입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제 방에 있어서 지금 빨리 갖고 올게요 먼저 이 옷입니다 이 옷은 그냥 노란색 무지 긴팔 티예요 근데 약간 오버핏이고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사게 됐습니다. 말했듯이 노란색이 좀 빠져가지고 사게 됐는데 이 옷은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고 굉장히 약간 박시한 느낌을 조금 주는 이런 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끝 부분은 이렇게 접어 넣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쁘죠? 이옷 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2,9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옷 같은 경우 역시 베이지색이랑 코디해도 예쁠 것 같고요 어, 노란색이다 보니까 또 청바지랑 코디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이 카키 색깔 무지 맨투맨이에요 이 카키색은 영경로 갔다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어, 저희 엄마도 저한테 칭찬 잘안 해주시는데.. 아그 아, 옷에 대해서는 칭찬 잘안 해주시는데 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 색깔도 예쁘다고 칭찬해주셨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뭐 카키색 긴팔 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제 가을과 겨울에 적정한 색깔인 것 같고 흰색 셔츠나 티랑 코디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옷 같은 경우는 이 옷도 베이지색 그리고 검은색이랑 코디하면 은 굉장히 예쁜 그런 코디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옷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게 15,800원 주고 이옷 샀습니다 색깔 진짜 예뻐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물은 진짜 예쁩니다 옷을 소개하는게 좀 약간 어색하긴 한데 가을을 준비해서 옷 몇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예쁘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옷 타일링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